안녕하세요 누구나 즐기는 언제나 즐기는 리얼 프로암 골프 게임 벌시스 골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벌시스 골프 프로암 게임을 쉽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이용 방법에 대하여 준비한 영상입니다. 우선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붉은 버튼, 지금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벌시스 골프가 무엇인지, 이용 방법은 무엇인지, 게임물과 아이템 설명 등 벌시스 골프를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붉은 지금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합니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름을 작성하시는데 본명을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메일은 자신이 사용하는, 실제로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는 이 본명과 아이디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이용권을 발송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가입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이제 이용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이용권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이듯 세 가지 게임 모드를 구매하실 수 있으며 아래는 벌시스 골프 프로한게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옵션을 선택하고 구매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신의 본명과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을 작성하는데 주소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 또는 자신의 직장, 학교 등의 주소를 작성합니다. 연락처는 자신이 연락받을 수 있는 본인 명의의 연락처 번호를 작성합니다. 배송지 정보는 주문자 정보와 동일하다고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는 매칭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현재 페이지에 매칭 신청서 버튼 또는 메인 페이지에 매칭 신청서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본인의 본명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정확하게 작성하신 후 부킹 유무에 대한 질문에 부킹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리 부킹해둔 경기장, 경기일자의 날짜를 입력합니다. 이 경기일자는 현재 신청서의 날짜보다 3일 후이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신청서를 작성하는 날짜로부터 경기를 희망하는 날짜는 3일 후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게임모드 구매하신 이용권의 게임 모드를 선택합니다. 미리 부킹해 둔 골프장, CC의 정확한 명칭을 작성합니다. 함께 경기를 즐길 동반자 2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이 2명의 동반자 역시 선택하신 게임 모드를, 게임 모드의 이용권을 구매한 상태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다시 한번 위에 오타 또는 미기입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현재 신청하는 날짜로부터 경기일자까지 3일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모든 멤버가 이용권을 구매를 하였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누구나 즐기는 언제나 즐기는 리얼 프로왕 골프 게임 벌시스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